리코더의 구조를 보시죠. 관, 바로 그 시대에 들어가면서 윗관 중간관, 아랫관으로 3단 분리되는 구조의 악기들이 많아졌죠. 오늘날 학교 교육용으로 쓰이는 리코더나 전공자들이 쓰는 리코더도 이러한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구부를 한번 볼게요. 윈드웨이, 윗관의 취구부분에서 호흡이 들어가는 경로로 기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숨쉬는 관도 기도라고 하는데요. 바람을 집어넣는 부분이죠. 리코더의 구조, 첫 번째 이미지 살펴볼게요. 관이 나오는데요. 리코더의 전체적인 걸 전부 볼 수가 있네요. 윈드웨이 취구, 보이시죠? 그 밑에 윗관과 소켓, 그리고 아래에 음정을 조절하는 구멍, 그리고 아래쪽에 엄지손가락 구멍,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아래관 보입니다.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취구부 한번 어, 윗면에서 본 사진을 보시도록 할게요. 다들 불어보셔서 아시겠죠? 위권의 취구부... 윗권의취구 부분에서 호흡이 들어가는 경로로 일반적으로 리코더의 윈드웨이는 악기 끝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죠. 바람을 모아서 낼수 있도록 구성한 거죠. 윗면은 아랫면보다 더 곡면형이며 이러한 구조는 실제 악기 음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입으로 불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야 소리를 강하게 내볼 수가 있겠죠. 실제 눈으로는 뚜렷한 곡면형 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구부러진 정도는 매우 미세하죠. 목관 리코더는 취구부에 블록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윈드웨이 윗면과 블록 사이에 공간에 이처럼 윈드웨이가 생기는데 플라스틱 리코더의 경우 블록이 삽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윗관 내부가 일체음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목간 리코더와 비슷하게 윈드웨이가 만들어집니다. 윈드웨이는 곡선형 외에도 직선형이 있습니다. 취급 라비움 리코더 앞면에 창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입니다. 윈드웨이 입구를 통해 들어간 연주자의 호흡이 윈드웨이 기도 쪽 출구에서 공기와 저항하며 사운드를 소리를 형성하게 하는 부분이죠. 라비움의 엣지는 매우 얇고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다룰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엣지는 날입니다. 네, 라비움의 구성을 이미지로 함께 보실게요. 기도, 입구, 기도, 출구가 있죠. 아주 좁은 통로가 기도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바람이 나가는 라비움을 보시고 또안쪽에 라비움 엣지,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뾰족한 부분이 라비움 엣지. 니 다들 다 네, 구조는 어, 익숙하실 텐데 이쪽 라비움 취구부는 사실 건드리지 않고 연주를 하셨을 거예요. 취구부 블럭 최근에 삽입되는 악기의 한 부분이고요. 윈드웨이 플로어 부분을 이루죠. 블럭의 크기나 형태는 윈드웨이 두께와 라비움과의 거리에 영향을 미치고 사운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블록을 어, 보실게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블록의 단면도입니다. 몸체와 플로어, 챔버와 숄더 이렇게 윈드웨이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리코더 관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공기기둥과 저항하는 상호작용을 하며 라비움 엣지 주변을 마찰하면서 흐릅니다. 이렇게 공기가 관 안쪽으로 들어와서 리코더의 지공이 있는 부분을 통과할 때 연주자가 지공을 열거나 막는 등의 다양한 핑거링을 하면 공명하는 부분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이에 상응하는 주파수, 바로 음정이 예, 결정되는 거죠. 사운드 원리의 네, 이미지를 한번 보실게요. 윈드웨이 소리는 취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공기기둥의 상호작용 또 아래로 내려가서 관을 어, 들어가게 됩니다. 공기의 흐름 오른쪽에 한번 보실게요. 공기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렇게 모든 관악기들은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바람의 음압을 통해서 압축을 통해서 음정을 결정합니다.